경기력 훈련입니다. 모두 밤8시까지 학원 앞으로 집파. 뭐야? 우리가 제일 먼저 온 거야? 야, 네가 떠니까 나도 떨리잖아. 아니 그만 좀 떨어져 줄래? 나다 찬스는 기회잖아. 무서우니까 그러지. 그래, 너도 이제 그만 좀 놔. 못 찢어지겠다. 어, 여기도 있었네? 근데, 아직 선나 누나가 아직 안 오는데? 좀 늦었지. 아, 아, 진짜. 진짜. 어두우니까 분위기 좋은데? 아, 진짜. 오늘의 미션 수행. 수행. 우리 학원에 제대로 내려오는 연기 비서를 찾아라. 찾아라. 시간은 1 시간. 시간. 힌트. 달의 여신이, 여신이 내린 선물을 넘어뜨려라. Prendre다, 만약, 만약 못 찾으면 내일도 박해시 쓴다 너 펀날려고 무슨 동물 찾기야 웃음소리 너무 특이하지 않아? 울지마그 쌤은 그게 이쁜줄 알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쓰니 뭐야? 어? 쌤을 알아? 여러분, 지금 이러고싶 때가 아닙니다. 얼른 연기 비수한거 비채인가를 찾아야죠. 맞아 맞아. 주면서 짝지어서 찾고, 여기서 30분 뒤에 만나는 거 어때? 한별은 나랑 한테. 어때? 괜찮지? 좋아? 오빠는 나랑 같이 갈 거지? 어, 어 그래. 그 대신 무섭다고 그... 울게 없기다. 음. t 디 o n 나? 너는 나야? 아 알겠다고. 내가 무슨 호수압이야? 가자. 예원아, 여기는 왜온 뭐 거야? 왠지 서늘한 게고 귀신 나올 것 같아.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래. 힌트에 달의 여신이라는 말 있잖아. 그니까 달빛 아래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인거지 오 똑똑한데? 그럼 어스 찾아보자 아이 누나 제가 어린애예요? 저도 이제 6학년 내년이면 중일이라고요이거 귀여운 거 누나가 남동생이었는데 음. 응너내 남동생이라 헐 우리 엄마도 아빠보다 연상이라고요 응. 남친이요 어디서 가 그러지 말고 찾는 건 알아서도 찾으라고 우리는 저기 가서 맛있는 건 없자 유라야 너는 내가 왜 좋니?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무엇보다도.. 아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좀 잘생긴 건 아는데 나 이번에 꼭이 학원 졸업해야 돼안 그러면 알았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빠가 꼭 졸업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 응? 그래 고마워 아시구절시구 아니 연기비서를 찾으라고 했더니 사랑을 찾는구만 사랑을 넌 언제부터 보기 있었냐? 처음부터 다 들었다고요 근데 오빠는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뭘... 어쩌다고 그래? <웃음> 잘될 놈다, 잘될놀아 뭐야, 다 흩어진 줄 알았는데 여기 모여있네 <웃음> 사랑낚과 밤을 안 가리는 거야. 내가 이 학원을 다녀봐서 아는데 여기를 다녔다고? 다녔다고? 아,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전에 다녔던 친구한테 들었는데 정신 차리고 얼른 얘기해봐요 알았어 힌트가 달의 여신이 내린 선물을 넘어뜨려라 이거잖아 아 그걸 누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달빛 안에 있잖아요 아, 달의 여신 뭔가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게 책 제목이다? 이 말이야. 달의 여신이 내린 선물이 책, 책 제목? 제목? 다들 이리로 모여봐. 어, 학원 원장님, 맞아. 책장에 있는 걸 봤다고 내가. 정말?